안녕하세요 요리자팍사전입니다. 우리가 향신료로 알고 있지만 음식에만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향수나 한약재에도 쓰이는 이거 바로 후추인데요. 요즘 후추는 흔하고 흔하고 흔하죠? 하지만 먼 옛날 중세에서도 후추가 흔했을까요? 대놓고 말해서 후추는 부유한 영주나 그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금고에 넣고 보관하는 식재료였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의 세금을 후추 몇 알로 대체가 가능했다고 하니 정말 귀하고 귀했나 봅니다. 그럼 유럽 땅에는 후추라는 식물이 자라지 않았던 걸까요? 맞습니다. 인도 남부 말라바 해안이 원산지입니다. 때문에 지중해 무역으로만 먹고 살아왔던 중세 유럽인들은 이 후추를 가져오기 위해 동방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던 이슬람을 넘어 인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추는 단순한 향신료 수준을 넘어 금보다도 높은 값을 치렀기 때문이죠. 당시 유럽 경제의 일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십자군 전쟁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전쟁은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와의 전쟁인데요 그 중심에 후추가 있었다는 사실 이슬람 세력에 의해 후추 공급이 끊겨 가격이 올랐던 것입니다 후추의 공급이 끊긴 것은 당시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왜 유럽인들은 전쟁이 날 정도로 후추에 혈안이 되어 있던 걸까요 얘기를 하자면 긴데요 당시 중세 유럽의 식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기를 소금이나 꿀에 절여 저장을 했던 중세 유럽인들. 하지만 당시 소금은 화폐처럼 사용했을 만큼 쓰임새가 귀했고 하물며 꿀은 소금보다도 귀했기 때문에 음식 보존을 위해 쓰이는 게 힘들었죠. 게다가 염장 고기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누린내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당시 선원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배 위에서 정해진 식량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소금에 절였지만 시간이 지나 누린내가 나는 이 고기를 먹어야 했는데 이런 냄새를 가리기 위해 향신료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죠. 단연 수개월간 바다 위, 배에서만 생활하는 이들에게 국한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육지에 사는 이들에게도 비싼 고기를 오래도록 두고 먹기 위해서는 이 냄새를 잡아줄 향신료가 필요했던 것이죠. 더불어 후추를 원했던 이유. 이 향신료를 통해 얻은 수익은 배 10척을 띄워서 9척이 침몰되고 단한 척만 남아 돌아온다 해도 그 투자금 전부를 빼고 나온 순이익이 투자금의 5배였다고 합니다. 전쟁 보상금으로 금, 은, 비단과 함께 후추를 요구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니 요즘으로 치면 뭐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요리 잡학사전 오늘은 후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